사랑합니다. 라고 학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된대요. 저는 네 실수를 할때 내비게이션 <웃음> 예전에 청담동 가야되는데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거였는데 차가 너무 막힌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갔거든요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모든 걱정에 사랑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5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할 거딱 준비하고 강의를 딱 시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는 모습만 상상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 가고 있었는데 다 와서 다 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우회전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와서 제가 한강 반대편으로 가는 도로를 탄 거예요. 다와서. 저 다와서 정말 한강 반대 방향으로 가, 가고 있는데 제가 초보 운전인데 아 초보 운전? 음, 장롱면허여서 오랜만에 운전을 다시 해서 또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한강 다리를 처음 건너니까 그 장롱면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강 다리를 건너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막 다시 부르던 노래는 계속 굴러주죠 모든 걱정의 사랑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미친 뭐 도른 거 아니야, 야이 뭐 xx 년야, 뭐 네가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뭐이 망할 막 이러면서 저를 되게 많이 비난하고 저질 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모든 걱정의 사랑을 보냅니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이 귀염둥이 한강 탔네 이러면서 <웃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롱면허로 다시 운전을 한 다음에 한강을 제가 혼자 운전해서 처음으로 건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강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기서 아, 내가 한강을 한번 넘고 싶었는데 넘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 건너고 있네 되게 신난다 멋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로로 들어왔죠? 근데 차가 꽉 막힌 거였어요. 또 웃으면서 <웃음> 차가 막혔네. 그러면서 모든 걱정의 사랑을 보냅니다. 곧 뚫려서 도착하게 될 거야. 괜찮아. 곧 뚫려서 도착하게 될 거니까 모든 걱정의 사랑을 보내자 했는데 정말 갑자기 뻥 뚫리더니 쭉 가갖고 딱 가갖고 차를 딱 댔거든요. 대고 올라가니까 5분 연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너무 신나서 그때 계속 노래를 부르고 두 시간 불렀죠. 오면서 두 시간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목이 쉰 다음에 보름 동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도 계속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한 6시간 연장 부르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막되게욕 가고 싶을 때저 스스로를 되게 비난하고 싶을 때아이 인간적인 귀염둥이 막막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럼 웃겨요 웃기면서 저절로 괜찮아지더라고.